<웃음> 아, 천일법사입니다. 아, 천일법사 대전 아, 천왕정사의 첫법사입니다 아, 아, 오늘은 약 2021년 양력으로 아, 7월 8일, 7월 8일 음력으로는 5월 29일 정사의 어, 목요일입니다. 요즘 그 저기 장마, 장마 때문에 어. 요즘 밤에 많이 비가 오죠. 게릴라성 폭우라고 그... 하나요? 그래서 좀 많이 밤잠들 설치시는 그런 분들도 계실 것 같은데, 자 오늘은 이 네. 아무 뭐 저기 천일이 음. 밤 10시 전이 보니까 그 예약 그 올리는 프로그램 그 인스, 유튜브 올리는 내용 중에. 예약 시간을 그 정할 수 있는 기능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지금 영상을 찍는 시간은 지금 1시, 오후 이 낮, 1시가 좀하 1시일 뿐이야. 1시 9 1시가 남은 시간인데, 어 저녁 밤 10시. 10시 형이야. 영상이 올라가게끔 한번 설정을 할까 싶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마 이 영상을 보는 시간이면 이 천일은 바깥에서 열심히 대리운전하고 있을 거예요. 리죠예 네, 아셨죠 음 영상을 보시면서 아차일박사 지금 땡이 치게 대리 대리운전 하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아시죠 음? 그렇습니다 요 음. 어, 오늘 어이 천일이 여러분들이랑 어? 얘기를 하고자 하는 것은 어, 글 해보죠. 살고 죽는 것은 이제 본인, 아, 본인은 탓이, 본인 뭐할 탓이다 하고 이제 글자를 이렇게 정 것인데, 뭐 다른 거 아니에요. 응? 어, 아무리, 아무리, 아무리 신이나, 신이나, 즉, 누가 뭐, 내기전이 뭐라 하겠어요. 도와주면 조상신이 도와준다겠죠. 조상신이 아무리 도와주려고 하더라도 본인이 본인이 안 움직이고 행하지 않으면 답이 없어요. 답이 없어. 그 얘기를 이제 오늘 그 잠깐 또 하려고 합니다. 우리 제자들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제자들도 우리 제자들도 신령님이 본인이 모시고 신령님이 뭔가 이것저것 알려주고 보여주시는데 그걸 제자가 첫째 잘못 풀거나 둘째 풀었어도 행하지를 않거나 이러면 말짱 두루묵이에요 아무 소용없어 안돼 뭐 제자라고 용때는 제주 있나 없어요 없어 응? 그러면 이제 일반인들이 일반인들이 점을 보러와 응? 점을 보러와 아니면 어 우리 어른인들도 전부로 가야지. 전부로 가니까 야 이건 안 좋고 저건 안 좋고 이건 이렇고 저건 저렇고 이러 이러하니 이렇게 이렇게 하거라 하고 이제 알려줬어. 알려줬는데 그걸 본인이 행하지 않으면 응? 알려준 거를 실천하지 않으면 그게 돼요 안 돼요? 안 된다고.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응? 그래 놓고 뭐라고 그래 아왜 안되는거야 뭐지가하나 생각은 안하고 그래서 천일이 얘기하는거 그죠? 네, 본인 본인 스스로가 안움직이고 안해놓고서 누구를 탓하냐고 누구 탓할거 없어요 어? 징징 짜고 지랄 예명 떨어도 소용없다니까 소용없어요 이 천일 전일, 이 천일을 찾아오시는 분들은 이 대전 요 주변인의 대전에 계신 분들 중에는 더러 이렇게 이 오다가다 이렇게 들어오시는 분들 계십니다 은 보편적으로 외지에서 외지에서 이제 천일의 그 영상을 보거나 천일의 글을 보거나 이래서 아저 인간은 저 법사를 한번 만나봐야 되겠다 해서 오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많아 근데 천일집 고 그분들한테 얘기해주는게 뭐가 있냐면 그 뭔데서 시간, 시간들이요 돈들이요 막 이래가지고 천일을 보러 찾아올 때는 본인 생각만 아 보러 가야지 하고 오는건 아니라는거예요 본인을 지켜주고 챙겨주시는 그 집안 조상님들이 봤을 때 자꾸 자꾸 어떻게 해요? 쑤시는 거예요 옆구리 찌르는 거예요 가라 가라 가라 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그 먼데서 그 먼데서 천희를 찾아서 약속을 좀 와요 오는데 그럼 오후까지 좋다고 그럼 와서 천희라는 데 이야기를 듣고 행할 방법을 듣고 알고 그랬으면 어떡해요 그거 행해야 되잖아 내 안에 안해 놓고 이미 천일이 뭐라 그랬요 때와 시가 있다 그랬죠 때와 시가 분명히 있어요 근데 천일을 만나러 오시는 분들은 거의가 다 막차를 타신 분들이에요 시간이 별로 없어요 시간이 그동안 많은 시간이 있었는데 그걸 다허송 소비하고 응? 허성 세월하고 마지막에 오는 거예요 거의가 다 그래 그러니까 마지막에 거의 천일을 만나다 보니 뭐가 있어요? 이제는 선택의 여지가 없어요. 머뭇거릴 시간이 없다는 거지. 대부분이 그 상황에 대해서 천일을 찾아와요. 천일을. 그럼 천일이 얘기를 해주죠. 응? 얘기를 해줘. 방법을 얘기해주고,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얘기를 해주고, 얘기를 해줘. 그 때, 본인들이 천인의 말, 천일의 말을 잘 따르고 행해 줄것 같으면, 그 험난하고 위험한 상황에서 잘 벗어나서 본 궤도에 올라서 잘 가겠지만, 그게 아니면, 그건 뭐, 그냥 가던 길 가는 거지, 뭐. 가던 길 가는 거예요. 어, 오늘 아침에, 오늘 아침에, 아침도 아니지, 한 번, 9시좀 넘었나? 어, 천안에서 식당을 하시는 분이 계세요. 식당을 하시는 분. 어, 그분한테 전화가 왔었고, 이런저런 통화를 하다 보니, 그분 얘기가 그러더구만요 아, 내가 미쳤어요. 내가 왜 이러나 몰라요. 뭐 이렇게 해서, 왜 그러느냐, 하고 물어본 즉, 옛날엔 그분이 안 그랬는데 이제는 시장에서 오늘 같은 경우에 떡을 사가지고 아 이거 할머니 전에 올려 드려야지 하고 본인도 모르게 그렇게 사고 그러더라는 거예요 옛날 같으면 생각도 못한 일이죠 아 할아버지 전에는 술을 올려야지 그래서 도 술도 올려놓고 근데 그분 얘기가 식당을 하니까 어차피 음식을 음식을 조리하고 음식을 쟁일 때 그럴 때 술이 필요한데 그 술이 필요한데 어차피 그렇게 쓰는 거 먼저 올려놓고 인사하고 때 되면 내려서 씻으면 되고 그랬다는 거예요. 그 천일이 기특하다고 했어요. 음, 잘한다고 했어. 식당하는 그한번 일반인이 일반인 일반인인데, 집안에 내력이 있어서, 어, 내력이 있어서, 조상님들이 살피시려고 하고, 도우시려고 하고, 그러하니, 본인이, 어, 기도도 한다고 하더라고요. 응, 해, 그러면. 그래서, 기도하는 방법도 알려줬고, 기도하는 그 경문, 내용도, 이천들이, 저기, 프린트 해가지고 줬어요. 했어. 그러면, 내내 지금, 여러분들 지금, 연 3일간인가 4일간 쭈르륵 시리즈로 나왔을 때 뭐라 그랬어요? 집에 그 신주단지랑 세전단지 그거 보시면 귀신 있고 인이 보고있더니막일이 많이 했었잖아요? 그 얘기 똑같아요. 그분도? 내가 그래서, 시, 뭐지, 그 집에 신주단지 있는 게 아니고, 옥수 끓여 하나 놀아그겠어요 천일이. 옥수, 옥수 하나 떠나라. 응. 그리고 인사하러 기도하고 절해라. 그리고 위에 들여라 그 얘기를 했어요 그 양반이 처음에는 뭘 하나 갖다 놓으면 어 귀신부터요 귀신 들어와요 <웃음> 그 양반도 그런 사람이 있었어요 그런 사람이 있어 근데 천일의 얘기를 믿고 따르다 보니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귀신부터 들어오는 것보다 내가 할아버지 할머니 위하는 게더커 이득이 귀신이 따라 들어와서 그그 그 귀신으로 인해서 내가 해방받는 것보다 내가 조상님을 위해서 받는 복이 더 크단 말이지 그럼 어떻게요 귀신을 무서워 할게 아니라 당연히 할아버지님을 모시고 인사 올리고 옥수 떠나는 게 그게 더 이득이지 계단 나오죠 바로 그런 거예요 그러던 양반이 이 천일이 그랬거든요 야 이를테면 내가 이제 치킨을 먹고 싶어서 치킨을 시켰어 응? 그러면 치킨이 와 배달이 와 그러면은 야 먹자 하고 까놓고 우르르 먹느니 일단 고기 그 자리에 올려놓고 여기 치킨 가져와서 치킨 좀 드세요 올려놓고 1분이든 2분이든 잠깐 놨다가 그리고 내려놓고 먹어라 하는 그런 얘기를 천일이 또 해준 적이 있어요 그러니 그 양반 어떡게요 그렇게 하는 거예요 하다보니까 이제는 자기도 모르게 옛날에 시장 가가지고 그그그분그 어, 표현이 그래요 시장에서 막 파는 떡은 쌀도 못 믿을 것 같고 이래가지고 안사 먹었는데 자기도 모르게 그 할머니장에 올린다고 떡을 사더라는 거예요 그런 떡 먹지도 않는데 이게 얼마나 이뻐 이쁘잖아요 그러니 이천일한테 오늘 전화한 이유가 본인이 꿈꾼 얘기를 물어보려고 꿈 풀어달라고 어? 근데 보니까 꿈잘 꿨어요 어? 잘 꿨어 본인이 큰그 가게가 무자하 커요 식당이 그래서 혼자 힘들어 보해 먹었다고 그 때려치고 따, 다른 작은 가게를 했으면 좋겠다 해서 내내 그냥 입에 달고 궁시렁궁시렁 궁시렁 했는데 오늘 꿈인가? 그 꿈에서 그러더라는 거지. 할머니가, 그, 만신, 무당, 그 꿈에서 무당하러 보였대. 나타나가지고 가신다는 말씀이, 8월까지는 기다려라. 그러시더라는 거지. 그래서 천일이 그서 어, 그래요. 8월 달에는, 뭐 어쨌든 간에 문석원 있으니까, 어? 문소원 있으니까, 8월 달에 한 번, 8월 달까지 한번 기다려보자. 그 얘기를 해줬어요. 어? 그러면서 천일이 뭐라고 했냐. 아이고 기특해죽겠네너내 수제자 할래? <웃음> 그런 얘기도 했어요 바로 그게 뭐예요 자기 할 탓이에요 자기 할탓 어렵고 힘들수록 어처이 얼마 전에 얘기했죠 너는 나한테 조상님이 말씀하시고 야 도와달라고만 하지 말고 너 나한테 한게 뭐이냐 그 얘기라고 그리고 그엊그리 곡성 그 얘기를 했듯이 무엇이 중요한지 했을 때 뭐가 중요한지를 알아야 돼요. 응? 뭐가 중요한지 그렇게 해야 돼. 그렇게 하다 보니 그거 큰돈 들어가. 아니요, 날마다 물 떠놓고, 그럼 내가 날마다 까먹는 이거 하나는 까먹어. 그럼 내 천이겠잖아. 너는 배고, 배고파서 밥 처먹으면서 그거 까먹냐? 쟤는 한 끼라도 안 쳐먹으면은 금방 뱃속에서 꼬르륵꼬르륵 난리도아니요 그럼 밥을 꼬박꼬박 쳐먹어요 응? 신령님들도 하 조상님들도 배가 고프다고 그렇게 생각하면 돼 그렇게 그게 자기의 탓이라는 거야 제자? 제자들도 마찬가지야 제자들도 자기할도리는 안하고 응? 자기할 도리 안하고 안 도와준다고 뭘 도와줘 지가 한게 뭐 있는데 어? 아니면 또 이게 있어요 그렇게 알려줬어 알려줬는데 못 알아들어 못 알아 듣고 맨 엉뚱한 소리만 피피게 되는 거지 그러면 할아버지 할머면 신랑님도 어떻게 요깎깝하지 돌아버리는 거요 돌아버려요 미치고 환장한다고, 이게 그러니까 일이 안 돼요. 일이 일이 안 돼요. 응? 어, 본인이 응? 내할 탓이라는 거, 응? 그 명심하시면 돼요. 이천일한데그 찾아왔다가 제자가 됐든 일반인에서 누가 됐든 찾아왔다가 정말로 천일이 지도해주고 알려주고 챙겨준 거, 이거 제대로 하고 가는 양반 진짜 없어요 없어 다잘랐어다 다, 다 지가 잘랐어다 응? 지가 잘랐어 지똥 굵고짓발도 굵고 응? 아 그럴 것 같으면 뭐하러 전보러 당기고 뭐하러 물어보러 당겨 그냥 대충 지, 지대로 살다가 때 되면 죽어버리지 응? 돌아댕길 필요가 없거든 뭐하러 돌아댕기면서 저기 점사비 쓰고 그려 그럴 필요가 없지 여하튼 중요한 것은 이게 마지막 기회라는 거 마지막 기회라는 걸 명심들 하세요 응? 기회가 천일이 그랬죠 다음에 또 오겠지 다음에 또 안와 안와 그리고 지금 시작하면 너무 늦지 않아요 안 늦어 빨리 하라고 이 천일이 얘기하는 거 있잖아요. 비가 오면 그 오는 비는 막을 수가 없어요. 비는 와. 요즘 폭우 쌓이잖아. 장마철이라고. 이거 막을 수 있어? 모 오게 막아? 안 된다고. 비가 오는 걸 막을 수는 없다고. 그럼 어떻해요 우리 일기예보 하잖아. 일기예보. 야몇월몇시날밤몇시 부터 폭우가 어디가 집중적이고 예보를 하잖아. 예보. 그니까 러 우산 준비하세요? 그렇게 한다고. 그러 우산 가지고 나가서 비 피할 수 있잖아. 아니면 내가 어디 출타할 일이 있는데 안 나간다고. 그 비를 안 맞아. 비바람으 비바람 불고 그러니까 항포구에 나가지 말라니까 끄덕불 항포구 나갔다가 그 파도에 처가 휩쓸려가지고 죽은 사람들 있죠? 왜 그거라고. 그거. 이 제자 이 천일 이런 사람들이 알려줘 야 이래 이래 가야 비와 비올것 같으니까 우산 준비하고 응너 이런 안 좋은 것 같으니까 조심하고 이렇게 이렇게 해요 그리고 너는 이렇게 이렇게 하는게 좋고 이렇게 빌고 가는 게나을것 같으니까 이렇게 이렇게 빌고 기도해 열심히 사는 빌어 근데 뭐 일단 내가 움직이기는 귀찮다고 어? 안에 이제 그리고 당장, 아, 내가 먹고 있는 밥이 쌀밥이라 먹기 좋은데, 저기 가서 꽁보리밥 먹으라고 하니까, 어떻게요? 아, 아 꽁보리밥 먹기 싫다고, 나 쌀밥이 먹던 게 좋아요. 그리고 내가 위신있고 체면했지, 내가 어떻게 저걸 먹어요? 나 싫거든요? 그런데, 싫으면 어떻게요? 그냥 오는 비다 맞고, 태풍 불면 태풍 다 맞고, 그 수밖에 없는 게요. 그러다가, 어떻게요? 파도에 휩쓸리는 거지. 근데 파도가 언제 분다, 어, 언제 친다고 정해져 놓고 빵 치나? 아니라고. 아니요. 아셨죠? 다시금, 이거 진짜 누차 얘기합니다만, 우리 제자님이든, 일반인이든, 알려줄 때잘 들어야 돼요. 알려줄 때. 내가 알고 있고 내가 생각하는 그게 전부 옳고 맞는 건 아닐 수 있다는 걸 알아야 돼. 천일이 늘 얘기하잖아. 이 천일이 무조건 최고고 무조건 잘났고 아니라고 천일보다 더 많이 알고 더 능력있는 무당과 법사 제사 도인 다 있다고 그걸 천일도 알아요. 알지만 천일이 늘 오른 선에서, 오른 선, 선에서 바라보고 했을 때, 이것이 정도고 이게 맞다! 하고 이야기를 해줄 뿐이라고. 응? 내 처지가, 일자, 그 유명한, 저, 유식한 말로 백척간도, 백척간도. 사자성어예요 백척간도. 상당히 어려운 지경에 이르렀단 말이에요. 어? 깐당깐당해 그럼 어떻게 지푸라기를 잡아야 될거아니요 지푸라기 근데 지푸라기가 아니라 동화줄을 내려줬는데 어? 동화줄 잡으라고 내려줬는데 뭐라 그요 이거 잡는다고 보장이 있나요 이따이 소리 하다가 나중에 그러면 잡지 말어 그냥 찾지 말고 그냥 살다가 죽으면 된다니까 어? 그런 게 있다, 그게. 그러니까 뭐라고 했어? 니알 네 알타, 탓, 네 내알탓시다 하는 이유는 뭐냐면은, 내 스스로가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찾고 이러지 않는 한은, 그 누구도 도와줄 수가 없다는 거지. 그 누구도 못 도와줘요. 아셨죠? 오늘은 그 오전에 그 식당하는 그, 그 분, 아, 그 분이, 꿈도, 그래, 꿨다 하고, 본인이 이제, 본인도 웃으면서, 그러니까 헛웃음 주면서 자기가 왜 그런지 모르겠다고. 그러고 이천일보 되게 이쁜 거야. 어? 얼마나 이쁘냐고. 그러니까, 저기 천안 멀리 떨어져 있으니까, 그 양반이 뭔짓거리라고 사는지 난 몰라요, 천일은. 천일은 모르지만, 자기 스스로가, 천일이 쳐다보든 안 쳐다보든 지가 그렇게 하잖아 밤마다 일건 직당일끝나면 앉아가지고서는 오후 떠놓고 인사하고 아침에 출근하면 은 인사하고 응? 퇴근할 때 그냥 간다고 인사하고 그러니 이 천일이 그 양반한테 해준 얘기해서 절대 조상님이 안 죽인다 응? 진짜 안 죽여요 돈 없다고 징징징 짜고 해도 죽을 만하면 돈이 생겨. 빚이 됐든 지랄이 됐든, 그냥 그렇게 사는겨. 그러다가 어느 날 갑자기 때가 되면 뻥 터지는 거지. 뭘로 터져? 대박으로 터지는 거지. 뭐, 이게 먹고 살 길이 열리는 거야. 죽었어 하고 살아야 되는 시기는 살아야 되는 거야. 살아야 되는. 근데 꼭, 쥐뿔도 모르고 무식한 것들이 얘기를 해주면은 얘기도 안들어 귀똥으로 들어, 들어. 지잘랐거든지잘랐다고 생각을 해 응? 그럼 어떻게 요 제작일이든 일반인든 자기 인생에서 딱히 왕도는 없지만 왕도는 없지만 왕도 뭐예요 지름길 지름길은 없지만 순탄하게 빨리 그 어려운 코스를 벗어날 수 있는 그 방법은 있다고 그 방법은 아유 내또요내 팔대로 살게 뭐어떻게그해니팔자들살때 네 개고생 해보라고 그냥 응? 뭐하러 뭐 물어보고 뭐하러 전보로 당기고 그려 그럴 필요가 없어 영화 곡성에서 그, 사, 사, 그 산신 그그 그 보호를 지켜주는 그 모시 중한디그얘 알려줘도 그렇게 소용이 없다고 걔가 경찰로 가는데 뭐라 그려 너 집에 가지 말어 첫 닭이, 자, 닭이 세번을 때까지 가지 말어. 이 얘기는 안해 뿌둑뿌둑 말을 안 듣고, 겨드랑 갔다가 다 되겨버리잖아. 그, 그 짝인겨, 그게. 그렇게 알려줘도 못 알아듣는다고. 어 그래 놓고, 천일이 천일이 어르신이 있어. 어, 그 딸년 끌어안고서는, 어, 아빠가 지켜줄게. 뭘 지켜줘? 얼마나 되실 것인디. 바로 그런겨. 알려줄 때 듣고, 행하시라고. 어? 안 하면 말짱 보여 도로함이타버여기까지 도로 이거 밤 10시 나가나 10시 나가나 확인하시고 나중에 댓글 달아요잉 밤 10시 나가나 이 자리를 그때 연락에 대리운전 할게요 오늘 오늘 오 저녁에 비안 왔으면 좋겠네 아 어제는 비 온다기에서 전당 보도 안 타고 갔다가 이씨걸어댕기느라 그냥 뺑이 쳤어 진짜 아유 씨 좋은 껍질 보세요 아셨죠 여기까지입니다.